사업을 왜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사업을 왜 해? 돈 벌려고 하는 거아니 나... 나한테 나고는 사업이 아니야 내가 <웃음> 뭐, 디들어보니까 오빠, 그렇게 못했지 않아? 응. 어. 약간 차갑게 가봐. 여기 많이 냉랭해 줘야지 긴장감이 오거든. 근데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오빠도 철이 든것 같아. 네. 오빠 말이 설득력 있어. 있어. 어, 어. 그 여기가, 내가. 여기가 세준이가, 어, 그래? <웃음> <웃음> 어. 오빠, 진짜 그런가? 이럴 것 같아. 세준이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개선법이.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게생겼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라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라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 그러니까 더 나고는 오픈동시에 매각을 추진한거고 그게 최대의 밸류가 나올 테니까. 돈만 벌고 쓰는 게 목적이었다면, 내가 왜친구 돈만 벌고 쓰는 게 목적이었다면, 내가 왜 식당 사 g 친 친구 t 부터 시작했겠어. i m g 자, 됐어. 다음 주에 준비하고 커피를 네. 드세요, 어쨌들서한아 네. 네. 오셨어? 네. 아예 항상 배우가 현장에 찍으면. 네. 자, 갑니다. 멋지고 가세요. 네? 자, 이리 와. 그러면 이쪽에서. 이리 와. 들어 자. 야, 이거 오늘 휘어지겠네, 이모 오 아침 리가어지겠네 이모. 진어쩐 한이가 어, 같이 먹자고 그러는 이렇게 같이 먹을 날도 얼마 안 남았어. 저리 앉아. 정실장도 안고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어서 들 먹자. 이제 한잔. 는 거고, 비는 말린 거고. 옛날부터 말했었지 내 북에 두고 온 손자가 하나 있다고 너보다 동생이야 아 그래? 와, 되게 신기하다 나의 동생이 생기다 <웃음> 축하한데 세상에 형형 형, 자? 아니 반응들이 왜 이래? 내, 내가 이상한 거야 지금? 나만 쓰레기야? 야라 <웃음> 아, 아싸~ 아생겨요안 네, 네. <웃음> <슬픈> 아, 아, 네, 돼~ 아, 아, 그래 아, 아, 아, <웃음> 아, 어, 안 돼~ 생겨요 잘생겨요~ 잘생겨요~ 잘생겨요~ 잘생겨요~ 잘생겨어 잘생겨요~ 어생겨요잘생어요잘 자아 요잘생아요 잘생겨요~ 잘생겨요~ 아생아요 잘생겨요~ 잘생겨요~ 잘 중간에 실이고 엄마가 더 제일 많이 가. 준아 씨시아요통파했잖아아 거기서 그 많이 그런 식으로. 아 그만 예. 웃도가 해졌대잖아그렇지아이렇가아 진짜 뼈해지라고. 아아이터 그렇지. 그래. 그렇지. 그래서 귀여워. 웃기잖아. 그런 느낌. 뼈대 진짜 아 진짜. 어때요? 네. 자, 자. 좀좀때렇거든요 아, 들었는데. 때려. 아, 아, 아 진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더도살것 같아. 진짜. 이게 옆에서 바로 돌면 배 택시잖아. 꼭 택시. 이미 이있어서 괜찮아. 어쨌든 일단은 일단은 되게 어퍼만? 어퍼만? 네, 네. 중간에 실책들이 상황을 거릴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진중하시고요 어, 어.